위대한 유혹자 출연한 우도환, 문가영 열애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배우 우도환과 문가영이 실제 열애 중이다. 2일 스타 한국은 복수 연예 관계자의 말을 빌려 위대한 유혹자에 출연한 우도환과 문가영이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대한 유혹자 스태프들은 우도환과 문가영이 드라마를 촬영하며 사랑에 빠졌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태프는 촬영장에서 두 사람의 연애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언젠가 외부에도 알려질 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가영 소속사 SMCNC 측은 위대한 유혹자 배우들끼리 무척 친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래 사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열래설이 보도된 후 우도한 소속사 키스트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정말 친한 사이일 뿐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우도하는 1992년생으로 드라마 구해줘, 매드독 등에 출연해 치명적 매력으로 스타 배우 반열에 올랐다. 문마영은 1996년생으로 왕관의 식구들, 질투의 파신 등을 통해 사랑받았다. MBC 위대한 유혹자.